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과 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고객 여정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고객 여정 지도에 대한 재정이 그리고 프레스토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는 시장 가능성이 결합된 창업 기회를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을 버는 과정, 즉 어떻게 만들어서 어떻게 팔 것인가 그것이 과연 돈을 벌수 있는가 에 대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약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가치 제현을줄 것인가. 두 번째로는 경쟁사와 어떤 차별화를 줄수 있을 건지에 대한 부분이 비즈니스 모델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핵심 고객을 결정하고 그 고객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제공한 가치를 통해서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지에 대한 수익 모델을 제공하려는 것이 우리 기업의 다른 기업과 차별화된 것을 고객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안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객은 왜 이런 것이 필요할까요? 고객의 문제점을 솔루션 제공하고 시장이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필수 요소입니다. 창업기업의 약 98.5%가 시장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제품을 내놓아서 실패하는 경우라고 합니다. CD Insight에서 스타트업이 실패하는 원인 20가지를 보면 2015년에는 바켓에서 필요로 하지 않은 제품을 출시하는 것이 실패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후인 2021년 이후에는 경기 침체 시기에 새로운 자금 조달을 실패로 인한 스타트업의 폐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실례로 충격파가 발생하지 않은 초음속 여객기인 AS2를 개발했던 에어리온 코퍼레이션은 자금 조달 문제로 해서 최근에 회사를 폐쇄하기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원하지 않는 제품을 제공하는 것과 신규로 필요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문제점은 누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스타트업 생존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시장이 원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즉 소비자가 공감하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여정의 맵을 그려보아야 하는데요. 첫 번째, 고객 활동을 작성하라. 대상 고객이 보통 수행하려는 일련의행동을 작성해보고, 두 번째로 이 가치를 제공하는 행동들을 나열하고 고객과 여러분들의 서비스, 비즈니스가 추구하는 가치에서 얻을 수 있는 일련의 행동들을 같이 매칭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고객 여정을 그려보고 고객의 행동과 당신의 행동 그리고 전체 프로세스에서 막나하는 스킨 즉 계획을 결합해 보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위험과 약점을 정의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어느 부분에서 고객과의 서비스가 제대로 주고받지 못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에서 다른 기능성을 찾을 수 있는지도 잊지 말고 확인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스크린 볼링장을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라 나인 블록에서 고객의 세그먼트, 고객을 정의를 하고 그들에게 줄수 있는 가치를 정의를 한 다음 이두 가지의 반복적인 내용들이 오고 가야 됩니다 고객의 세그먼트를 보면 볼링장 매니아가 주거지에서 아주 근접한 지점에 볼링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안하고자 하는 가치 제안은 안전하고 편안한 실내 스포츠 제공에 있습니다 고객 여정의 맵을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은 장소 섭외, 이동 골프장 입장 그리고 게임을 하게 되면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으로는 스트레스에서 유대관계 그리고 활동하는 데의 만족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맹점주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가맹점주의 이점으로는 상권 분석과 임차 시설에 대한 고려, 경쟁사와의 이 서비스가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을 제공해야 되고 부대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가능한 고객 유입의 기능을 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두 가지 측면의 고객을 인터뷰하기로 합니다. 고객의 할 일과 고객의 이득, 고객의 불만을 수정 보완하여 제품의 서비스에 반영하는 일련의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비즈니스 모델의 수정과 보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비즈니스를 토대로 사업의 계획과 투자자에게 어필하는 사업계획서로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란 사업장의 목적에 따라 어디에 쓸 건지 사업계획서를 사용하는 목적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투자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그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듣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목적인지 아니면 개인 투자 자금을 받기 위한 목적인지에 따라서 틀려질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창업 경진대회에서 엔젤 투자 또는 엑셀러레이트, VC 등에 따라서 저희가 어필해야 될 사업계획서의 주 목적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접근방식을 PSST 접근방식이라고 합니다. PSST 접근방식이란 창업자가 고객과 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가, 인식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접근 방식입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목차를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일반 현황 그리고 두 번째, 창업 아이템에 대한 개략적인개요 그리고 본문에서 사용되는 PSST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사업 아이템명을 정하는 게 핵심일 텐데요 사업 아이템의 명은 기술, 대상 고객 그리고 고객의 혜택 또는 문제점 마지막에 제품 서비스명을 기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기술을 실현해 볼수 있는 것은 재정계획부 경제 도움에 들어가시면 이런 서비스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Problem, 문제 인식의 단계인데요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과제입니다 또 고객의 니즈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개선을 요구하는 과제를 또 시장이나, 두 번째로는 솔루션입니다. 솔루션 제공은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지된 문제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 방안이나 개선방안 그리고 현재 이 제품이 구현하고 있는 정도 그리고 앞으로 제작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제작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 개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기술하게 됩니다. 고객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요구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계산 방안과 시장, 경쟁사의 서비스 대비해서 계산 방안을 우위 요소가 어떤 것이 있는지 그에 대한 차별화 전략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제시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된 프로블럼과 시현 가능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스케일업, 즉 성장 전략에 대한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 자금의 요소 및 적정 자금 조달 계획과 집행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합니다. 경쟁사와 유통사 대비 내수시장 확보 전략은 어떤지 이 내수시장뿐만이 아니라 글로벌화 되어 있는 해외시장 진출 방안에 대한 전략도 수립하여야 합니다. 주소비자층과 주사기시장에 진입하는 시기와 이 진입하는 방법 그리고 판매 전략 이 판매를 해서 성과를 어떻게 가져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과 계획이 수집되어야 합니다. 수집된 전략을 통해서 이 성과를 통한 출구 목표와 전략 그리고 스케일업하기 위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팀빌딩에 대해서 대표자와 팀업 간에 보유하고 있는 역량, 즉 해당 분야의 경험이나 기술력에 대한 노하우를 이 이런 기술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개발하려고 하는 기술이 자체 개발 역량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기술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팀이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으며 기업을 성장할 수 있는 전략과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팀을 우리는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술해줘야 합니다 즉 실행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우리팀이 잘 짜여진 개,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사회공헌 가치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에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독성 높은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서술형으로 작성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목표 또는 구체적인 대체 요령을 갖다가 들여쓰기, 말머리 등 이런 문장체계를 시각적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로직화되어 있는 것을 표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는 항목이 아닌 문장 앞에 요점을 추려서 소 제목으로 제목을 붙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PSST 분석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위한 사업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업 발표를 할 때는 첫 번째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어 줘야 됩니다. 의상이라든지 인사 그리고 이 ppt를 사용할 때 심사자가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됩니다 프레지라든지 다른 기타 비주얼이 좋은 프로그램들보다는 심사자가 익숙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발표하는 것이 친숙한 이미지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보다는 이미지 중심, 동영상 중심으로 발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고 이런 발표하는 데 있어서 회사 소개를 하는데 모든 것을 5분을 다 활용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을 해서 고객에게 줄수 있는 가치와 제공하는 것을 포장하여야 합니다. 발표는 보통 5분 내에 끝내게 되어 있습니다. 장표를 최대한 줄여서 10장 이내로 만드시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전문 용어를 많이 사용한다라면 이 심사자가 그 전문 용어를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할머니에게 이 발표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쉽게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심사위원과 대결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심사자는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하는 사람입니다. 심사자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고 다음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선정되어야 하는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과 발표 심사 대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